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6일 정기 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이번 업데이트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 신규 몽환의 틈이 추가되고 두번째 아이템 개선 내용 세번째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새로운 몽환의 틈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인의 야심 1위고요. 맹약의 여정 11막 1장 두번째까지 클리어하시면 열리게 됩니다. 권장 전투력은 250만에서 2 7 3만까지고요 주요 획득하는 아이템들은 전직 액티브 스킬 상자, 전직 패시브 교본, 그리고 영어석 슬롯 확장권과 축복의 영어석 정화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인 상인의 야심 2는 맹약의 여정 11막 3장의 세번째까지 클리어해야 열리며 권장 전투력은 302만에서 317만 지역입니다. 주요 획득 아이템은 어, 위에 있던 상인의 야심이라고 똑같네요 다음은 아이템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또뭐 추가된 것까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싹다 정리를 하자면 은 신비의 무지개 결정 획득 알림이 출력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고 장인 캐스트 아이템의 버리기 판매가 가능해지도록 바뀌게 됩니다 길드 상점에 전직 스킬 구본이 추가되고요 10레벨 길드에서 105렙 이상만 주간 구매 2회 가능하며 아이템은 수련의 증거 수기등급이 10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적 상점에 소녀의 운명 흔적이 또 추가되고요 V4 마일리지 상품에서 1주년 기념주화 400일 500일 기념주화가 각각 10마일리지에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클래스 변경권이 판매가 종료되고 캐릭터명 길드명 변경권도 같이 판매가 종료되게 됩니다 특히 캐릭터 변경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4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1일되 대자마자 0시에 딱 대자마자 일과 삭제가 되니까 미리미리 아이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아온 엘튼 전초기지가 다시 시작되고요. 이벤트는 5월 4일 점검 전까지 진행되고 어, 입장권 추가 구매 가능한 기간이 또 4월 6일에서 4월 27일까지로 또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벤트 상점에서 500만 골드로 계정당 2회 구매 가능하고요. 길드 상점에서 길드주와 300개로 계정당 1회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이템은 바뀐거 없이 저번에 했던 이벤트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고요 최소 170만 지역부터 엘튼의 귀걸이가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 거래 가능으로 획득이 가능하니깐 약간 도박성으로 노릴만 하고요 대부분 어, 제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이벤트 할때 제 기억상은 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생각보다 이렇게 엘트 먹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점. 자, 이렇게 점검 내용은 끝나야 됐고요. 생각보다 내용은 뭐 별로 없네요. 이렇게 없을 때는 좀 차후에 어떤 게 나올 건지에 대한 예고 같은 거를 좀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